와, 치즈다 치즈! 와, 어, 근데 한입 크기로 완전 예쁘게 나온다. 자, 요게 치즈 세트에 있는 하나세요. 이게 하나예요? 네, 요게 하나고, 음. 여기 네개 나오실 거예요. 야 치즈 대박인데? 오리이 오늘 배타지게 어, 먹 너무 좋다. 어? 아난 궁금해. 아 오, 치즈 봐. 너무 <웃음> 아 진짜 <웃음> 진짜 <웃음> 맛있다데 어 사이사이 고기를 끼는거 네. 고기를 올리면게 네. 사이사이. 고기야, 나와랑. 연산불이잖아요 이거. 와, 불불향불 향. 불 향이 제대로 될것 같아요, 일단. 아, 토치로 아. 다시 한번 마무리를 마무리를 토치로. 질러야겠습니다. 와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, 어. 나왔다, 나왔다. 중요한 게 오겹살이고 다 구워져 나온 거라. 보스, 지금 치즈 사이사이 에 고기 들어갑니다, 지금. 아. 예름니다 진짜 그렇죠, 아름답죠. <웃음> 그런 게 있잖아요. 응. 단체 결혼식 얘기 있잖아요. 단체 <웃음> 결혼식 맞아 맞아. 어. 이게 짝을 만나는 느낌 아니에요? 어, 그죠? 어, 단체 결혼식 어뭐 쟤네들 짝이 있는데 우리는 없네. 드시면 <웃음> <웃음> 드세요. 대박. 대박이다. 대박. 어 바로 가. 요 어머 야, 어머 어여 뭐야? 싸운다. 싸우지 마 얘들아 싸워. 아 뭐야? 오늘 세일이야? 아 진짜 올가게 세일날. 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, 반이 없어졌어. 나또 매져. 매져지 너무 먹고 싶어 야, 이거 매져.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. 60분. 쌉! 한 명이 또 울어, 울어, 수양이네. 와, 대죽대장. 진짜 쫀득쫀득해. 와, 대죽대장. 진짜 쫀득쫀득해. 와, 진짜 쫀득쫀 진짜 쫀득쫀득해. 진짜. 그리고 약간 수창은 아닌데, 불량 나지 않아? 응? 고기에서? 그렇지 대박! 진짜 쫀득쫀득해. 와, 그. 응. 잘 구울까? 나는 치즈. 와, 어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어... 치즈, 치즈 보여줘. 우와 응. 잠깐만! 음 너무 맛있겠다. 좋아하는 거 봐봐. 와! 이 치즈의 고소함, 그 우유 맛 나는 그 고소함이랑 이 고기의 그 고소함이랑 다르잖아. 같이 응. 조화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? 우와, 와, 너무 맛있다. 음. 음. 제주 흑돼지니까 응. 이 껍데기가 되게 쫀득쫀득하잖아 근데 치즈가 엄청 고소고소하고 되게 쫀득쫀득하잖아 두 개의 쫀득함이 같이 만난 거야 살캉쫀득이야고기 응, 식감이 살캉이고그 치즈가 쫀득이야 근데 약간 수채향은 아닌데 불향 나지 않아? 음. 바로 마무리 짓네요. 와, 야 대박이다. 고소함도 아주 고소한 만 나니까 진짜 고소함 끝판이다. 오늘 만드는 다 먹을 게 있는 점수에요. 오, 어. 와. 젓가락에 꽂았어. 와, 대박이다. 와. 와. 아니, 고기를 어떻게 옆으로 밀어넣어서 빼지? 진짜 깔끔하다. 너무 잘 어울린다, 매니저. 쿵쿵과 꽂혔는데. 어, 약간 짭짤 풀어서 짭짤인데 안 상어도 안 짜고 이렇게, 이렇게 먹으면 진짜 5 k g 으 먹지. 그니까 매절이랑 짤 때가 없어. 짠한 그래, 아 된장 냄새. 꿀에 음 찍어 먹어봐야겠다. 꿀이 음 진짜 친의 한수야. 어? 꿀 미쳤다. 꿀. 아니, 치즈, 치즈, 골? 골, 치즈 꿀 괜찮다. 아니 치즈 꿀? 치즈 꿀 진짜. 말다 했지. 자 윤기가 절절절절절절 아... 소용이 되, 될까요? 약간 떡 꿈쩍... 어머! 이건 새로 넣었어! 너무 겉절한데? 음 와,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제대로 먹는다. 와, 아, 꿀찌는 게 진짜 맛있다. 음, 아니, 굳이 치즈를 안 꽂아도 고기 자체를 꿀찌어 먹으면 이렇게 맛있니? 그 꿀이 진짜 맛있어. 야, 나는 고기 꿀찌고 먹는 거 처음이야. 땅장 땅못찍어먹